오늘부터 제가 몇주 동안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 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즌에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 누레구, 누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누, 본문은 누가 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 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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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더큰감사함을 취하라. 할렐루야.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네. 제가 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하게 됐냐면요. 음, 원래는 제가 계획했던 설교 스케줄이 있어요. 그 예배 소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가정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좀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감사하게도 휴식하면서 휴식이 아닌 노동 아닌 노동 아닌 휴식을 하면서 어, 휴식했는데 애들을 봐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어, 나름대로 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저에게 주어졌던 어떤 고난도 통과하면서 어,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어, 우리는 코비드가 끝나면 뭔가 다 정리가 될것 같고 뭔가 회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라는 어,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죠. 특별하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죠 마음이 폐지고 갇히고 격리되어지고 뭔가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오는 그런 우울증, 그런 마음들이 증폭되어 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그죠? 인플레이션, 기름값부터 시작해고이제 실질적으로 어,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주의 성도들이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땅 가운데 풀어지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때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요.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말로서 뭔가 소망을 노래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궁궁전으 그 선포할 할하하님님서일하심서일하할을있도할수있요는 거예요. 그서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감사의 모델은 무엇인지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그국에서서한국적으로우에서 회복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주제별로 주별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앞서 온것들 것처럼 이제 초막절입니다. 아, 감사는 절기예요. 아, 유대교 절기로 시작하면 이제 저번 주가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나팔절을 선포하고 또 회계 아, 용키퍼라는 이제 대회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음 주 주일인데요.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즌에 감사를 돌파해야 되는가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사수하고 기도와 예배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는 가장 핵심적 영적 원리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어, 감사라는 이 뜻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말로도 감사는 고맙게 여기다 그리고 은혜와 신세를 져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다 흐뭇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 그리고 감사와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는 원어들을 살펴보니까 그 단어들을 본질적 언어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던지다, 고백하다, 또한 찬양하다, 축사하다, 은혜이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감사의 대상은 거의 99.9%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요. 어, 제가 지금 잠언 선지, 전도 선지 좀 약간 헷갈리는데, 네, 잠언서와 전도서 한 구절만 아마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경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줍니다. 단순하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법칙과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왜 우리는 감사의 요건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더 하기 원하시는가 이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구속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가시던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광경을 누가 가장 목도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멀리서 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장 먼저 보았을까요? 당시, 당시 그 나병 환자, 문두병이라고도 하죠. 나병 환자는 피부에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되느냐, 감각을 상실하고 굳어서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균으로 인하여 쌀이 썩고 녹아내려서 어느 순간 눈에 그 병이 걸리면 눈이 녹고 손이 녹고 발이 녹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오늘날에는 안티바이러기나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고치지만 당시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가장 확실한 치유 방법은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피부가 피부로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누가 나병 환자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냥 격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고 부부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웃과 갈라져서 나 자신도 모르게 가장 마을 외곽에서 격리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 살 방법이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어쩌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겨우 생명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열병명의 나병 환자가 마을 외곽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높여 자신을 궁률이 여겨달라고 선포합니다 자 나병에 걸렸어요 이제는 그들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어쩌다가 나은 사람도 있지만 이 열명이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녹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절망밖에 없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열명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전심으로 자신을 궁률이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이 열면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대요 바다도 잠잠케 하셨대요 어떠한 불치병도 고쳐내셨대요 수많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요 그 소리가 들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겨야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이 그를 국룰이 여기셔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고치세요.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냥 제사장으로 가서 너희 낳은 것을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 레비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혹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어? 멀쩡하네? 괜찮아?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선포합니다. 이 사람 이젠 더 이상 나병 환자 아니에요. 하고 다시 원상복귀시켜요. 가족으로 돌아가도 돼. 공동체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해요. 하지만 이 검증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여전히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남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순간에 이나병환자가 병이 나은 상태여 여전히 어, 피부가 엉망인 상태예요.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라고 하지 않고 10명이 때로 그래,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갔구나 하고 간 겁니다. 돌이켜 제사장이 있는 발걸음, 그 길로 간 거예요.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격리가 되고 무시되어지고 저저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을 근처 주차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방향을 틀어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 건 엄청난 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해서 결단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는 길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상태인데 누구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까? 한 사람. 열 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한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해요. 그나 나머지 아홉 명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 오늘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경계선에서 걸어갔다니까 왜이두 그룹이 한 지역에서 하나 는지 이해가 돼요. 그죠 마을 외곽이니까 사마리아 외곽과 갈릴리 지역 외곽에 있는 어떤 아무도 모르는 그냥 숨은 동굴 같은 계곡 같은 곳에 이열 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출신은 다르지만 공통 분포가 있죠. 뭐요? 서로 나병이 걸렸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그래도 위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도 이두 그룹 중에서 나름 아홉 명의 유대인 출신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내 운명도 좀, 뭐 같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 같은 사람을 여겼어요. 상종하지 못할 존재. 예, 네, 저러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쟤네들은 혼혈이야. 현순수 혈통이 아니야. 쟤네들 하고 상종도 하면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동호동락해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낳고 보니까 오 그래 이게 당연한 거지 하고 제가 할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원래 고난과 어려움, 수치와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부터 남유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저주받아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도 같은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는 가짜라고 맨날 치부당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그 그 상처와 아픔이 민족 그 상상과 그 정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세요. 10명 다 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핵심적 구절을 선포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9명은 치유함은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취함을 받았지만 영생을 누리는 구원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핵심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어떤 옵션적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지 않고서 하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구원 받은 자녀들이 행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들의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난혹이 아홉 명과 같은 유대인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는 거예요. 마땅히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보세요. 열병의 나병 환자. 동일하게 다 남행해서 취험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요소가 동일해요. 조건은 동일합니다. 물론 출신은 달라요. 출신은 다르지만 죽을 운명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했던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길이 허락되었잖아요.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갈 길로 갔고 사마리아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해석하면 당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열 명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관점은 저분은 특별한 선생님이야 그리고 저분은 특별하게 치유할 능력이 계신 분이야고까지는 인정하고 인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홉 명은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토인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믿어요. 예수님은 일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이때 일하셔야 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마땅히 일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지체하십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정해놓고 하나님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선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오류가 예수님을 구원자, 치료자로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거먹거다본 거예요 됐어? 난 내가 이룰 거다 이루었어 예수님 여기까지 땡큐 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뭐가 다른 거예요? 치료자를 넘어 메시아로 본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 치료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왕으로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돌아온 겁니다 왕이시여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나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자꾸 감사가 끊길까요? 감사함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면서도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풀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오늘 본문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질적이고 성향적이고 전통적이고 고정관념적인 것들로 매여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결국 감사함을 막는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아홉 명의 유대인적 생각과 기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마리안처럼 주님께 반응하지 않고 아홉 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검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끊어지고 온전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사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왜 아홉 명이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냈고 유대인이 나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누가의 관점에서 풀어냈을 때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모르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지함이 감사함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에 향한 감사함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우리 같은 분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감사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마르나 풍요하나 있으나 없으나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가 목자시니까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불만과 불평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 모든 생사화 먹을 주관하시고 모든 각자의 삶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광야와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신앙적인 근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시려고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거 하시려고 이런 남편과 아내를 주셨구나 이거 하시려고 지지하게 말하는 아들을 주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는 믿음에로 하는 우리 삶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만과 불평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들 백성들처럼 직접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인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이에요.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전체 주제가 뭡니까?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세인과 사두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도 희 정말 모른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과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어긋난과 기념들이 무지함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사실을 좀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하면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고요 무지하면 무례합니다 맞죠? 에이!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무지하면 무식하다고 무식하면 순수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젠틀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례하면 안 되잖아요 어,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또 했던 얘기인데 전 목사님 죄송해요 한번더 얘기할게요 네.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복회자들 회의가 하고 있는데 전 목사님이 이게 셀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근데전 목사님 전화가 휙 울리더라고요 징 울려요 봤는데 찡 울리니까 우리가 다 보게 되잖아요 봤는데 캐나다 다이아몬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캐나다 다이아몬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목사님이 금문방 하나 혹시 뭐 보석 같은 거의리하셨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 이시라 전사님은 같은 걸 보면서 목사님이 혹시 뭐 네, 뭐 어떤 사업하시나 뭐 이렇게 도 생각했대요 다이아몬드라고 써져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전 목사님이 아 우리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내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서 아내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이 우와 사모님을 다이아몬드로 생각하는구나 와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를 깎아주시는 분이에요. <웃음> 깎아주시는. 근데 거기서 더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모르겠어요. 실생활에서는 진짜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올 때마다 그걸 볼거 아니에요. 아,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깎아주시고 전군과 같이 만드시는 분이구나. 맞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비록 내가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구나 아, 오늘날 제가 부부 상담도 하고 커플 상담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저 원수 같은 인간과 도저히 못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 되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억울하대요 인생이 너무 억울하대요 한탄스럽대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저 사람을 붙여줬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깎이나요 정말 다이아몬드가 더 단단한 것으로 깎아 놔야 돼요 다이아몬드같이 원석같이 고집스러운 게 우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현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을 을 풀어내라 그것이 믿음이고 미래적 삶을 현대로 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선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사람 뜻에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수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질하게 말안 듣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의지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치며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다놓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살아갈 이유와 힘이 생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보이는 순간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겉으로만 되어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이 깎여야 돼요. 내 제시성이 깎여야 돼요. 내 안에 쓴물과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세요 미래의 축복을 끌어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맡겨드리세요 사람 잘안 변해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씨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울 것은 배우의 역사와 악한 것들입니다 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감사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하, 내게 주신 놀란 은혜가 수만 수천 가지인데 내게 없는 몇 가지에 집중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차오고 있는 어려움과 걱정이 아,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그 정도였어로 멈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그나마 다행으로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초장 박살나고 세상 불가한 그 상황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거에 주목해요. 비교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심이 하 모든 역사 가운데 다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 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셨던, 늘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너희가 부활 때도 기억하고 가난할 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와를 호 기억하라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출애굽하괴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를 통과하고 가난안 땅에 주었던 하나님의 안식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첫 마음과 첫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매이고 수렁통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꾸 SNS, 뭐 인스타그램 오면서 어머 저 오빠는 저것도 있는데 나 없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까지거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회복돼야 돼요 다른 시대보다 이게 지금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 한 번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를 소용했으면 만족합니다 이거 회복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맨날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아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요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병들어도 내가 건강해도 있어도 없어도 감사할 것 천지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나를 사용하시겠다잖아요 야, 우리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영원토록 주님과 살 건데 아버지 아시죠? 그래 잘했다 그거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예배서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서교회 아주 튼튼한 교회예요. 교리적이고 전통적이고 바울이 디모데가 요한이 목회하던 곳이에요. 아주 교회의 모범인 교회가 예배서교회였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좋은데 너희 첫사랑을 잃었다, 처음 행위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라, 아니면 첫때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도, 다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향한 그 처음 마음, 그첫 은혜를 회복하세요. 이건 감정을 회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교만한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이 떨어졌다? 아무리 쥐었다도 감사함이 안 나온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조건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가 주의 은혜가 내게 만족고 주의 보혈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만 가지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합리화가 아주 능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해도 야, 그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입술에 늘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비교하게 즐거워하고 나는 이런 대우받아야 되는데 하, 저 부분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감사할 게 일도 없네? 아니요, 교만한 겁니다. 죄송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감사의 요소를 발견할 수도, 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풀어지, 쉽게 풀어지는 일들이 고집 부르고 고명이 향해서 더 엉키고 설키는 수많은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치고 주눅뼈에 엎리는 삶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쉽고 줄어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미래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감사함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있으로만 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명의 사마리아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오늘 이 19절 말씀 한번더 보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자 치유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사하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했더니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만 가지들 감사 요소들이 넘쳐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를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함으로 올려들었더니 하나께서 더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업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부모님은 꼭 힘들고 어려우고 문제가 생기면 감사한 것부터 드려요 그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강도가 셀수록 금액도 올라가세요 참시하해요시하해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당장 갚아야 될 돈이 1억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옥께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이런 일들 제가 옆에서 보고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큰 감사로 인도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목도했어요 제가 그걸 믿음의 유혹으로 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 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훈련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 이 시즌, 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이때 앞으로 여름상 관운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감사가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를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작은 거 하나라도 일어날 때 감사하고 손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어르신들 머리도 빠지시지만 그래도 머리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없어도 감사하고 시원하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왜 상실하고 없을 때야 그기우한 것을 아냐고요? 미리 좀 감사하자고요. 미리 좀 감사해요. 오늘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자. 아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감사함을 막을 수 없고요 여러분이 청한 재정의 문제가 육체 질병이 하나님의 감사함을 막을 수 없어요 관계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약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숙제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 수수감사절인데 이번 한주 동안 주께서 내게 베푸신 수만 가지 감사 중에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한 다섯 가지만 적어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사 나눌 때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게 좀숙스러우시면 가족과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기록하고 나누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